이어서 식품의 색, 향미에 대해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나중에 참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좋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난해하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카로틴계 색소 지금 나옵니다 카로틴계 자, 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뭐그 다음 감마카로틴 얘기가 나오고 라이코펜이 리코펜이라고 그러는 것도 카로틴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로틴류에 특히, 지금 라이코표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토마토, 수박,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색깔을 나타낼 때, 발색단이 있고요, 조색단이 있습니다. 자, 발색단의 색깔이 잘 나타나도록 조색단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데, 발색단을 돕는 조색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답은요. 지금 보시면은 조색단은 답은 알콜기나 아민기. 자, 이게 3번인데요. 나머지 자, 이게 조색단이고, 나머지는 발색단입니다. 발색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발색단입니다. 발색단. 특히 질소 이중 결합 가지고 있는 아조기, 그다음에 탄소 이중 결합 에틸렌기, 그다음에 탄소 산소 이중 결합 카보닐기. 그다음에 탄소 황뭐 티오카보닐기. 그다음에 N-O 니트로소기도 질소와 산소 사이는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NO2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어 있는 게 발색단입니다. 그 발색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색단인데 조색단이 여와 같이 알코올기, 수산기나 아미노기 자 이거는 이중결합 없지요? 없죠? 있는지 없는지 기억, 잘 모르겠다. 나중에 개별로 아르켜줄게.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설명이, 내가 지금 했는 이중결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용하게 오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6번 문제다. 자, 포필인 구조를 지닌 색소는, 포필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 답은 여기에 크로로필입니다. 자, 크로로필, 그 다음에 해모그로빈 혈색소. 크로로필이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포피린이라고 하는 오각고리 모양의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4개가 결합해서 중간에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크로로필입니다. 엽록소 구조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그네슘 대신에 철분이 들어가 있다면, 햄, 해모그로빈 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 자, 8번. 토마토 붉은색은 어느 색소에서 나오는가? 답은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나오는 거, 뭐, 카로티노이드 적 토마토 적색 색소는 라이코펜으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 해당된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색소 우리가 저번에 색소를 내가 못 열었나? 색 맛, 냄새, 갈변, 이거 첨부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네.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그 다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형태로 역, 저, 연결되어 있는 걸 아이소프레노이드 유도체라고 해요 아이소프레노이드 자 색소에는 카로티노이드하고 잔토필요그 다음 이 부분이 오각고리 NH 자요 피롤 구조라고 해요 피롤 구조가 하나 둘셋네개 테트라 피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에 여기에 중간에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크로로필, 그다음 헤모그로빈 마이오글로빈, 테트라피롤 유도체, 그다음 자 이와 같이 육각 고리 두 개의 육자요 육. 고리와 이 고리 그러니까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형태가 벤조피론 유도체 그러면서 안토시아닌, 안토잔틴류의 색소입니다. 크로로필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마그네슘 보이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이 구조 가지고 여기 피톨 코리 부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크로로필. 자, 크로로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크로로필이 산이, 산에서 마그네슘이 녹아져 나와버립니다. 거기에 갈색을 띕니다. 이름을 페오피틴이라고 해요. 김치라든지 오이 뭐 이런 것들, 에, 산으로, 그러니까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뭐젖산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산성이 심해지니까 갈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 상태가 페오피틴입니다. 그다음 알칼리성에서는요. 자 페오피틴이 아니고 알칼리성에서는 크로로필라드라는 형태로 피톨만 피톨이 하나 이렇게 한 분자가 빠져나오 나오고. 그대로 마그네슘은 유지가 돼가지고 색깔은 녹색으로 선명하고 더 선명한 뭐 크로로필린까지 진한 녹색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카리성에서는 색깔이 갈색으로 변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피톨이나 혹은 뭐, 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녹색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 금속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우. 마그네슘 자리에 구리, 카파를 집어 넣어주면 구리 크로로필이 됩니다. 색깔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리가 과량이 체내로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그죠? 다음, 카로틴. 자, 여기 보시면, 은 자, 이와 같이 이게 베타카로니, 베타카로틴입니다. 자, 베타카로틴의 끝쪽에 보시면, 은 자, 요 구조가, 요 구조가 지금 보시면 알파 이오논 핵 형태가 있고요. 베타 이오논 형태. 여기 베타입니다. 지금 베타카로틴에 베타, 베타 이오논 핵을 가지고 있고 슈도 이오논 핵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세요. 알파 카로틴. 이거는 베타카로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수박의 라이코펜 수박의 라이코펜은 색깔은 이렇게 있지만 은 베타카로틴 같이 비타민을 바이타민 A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잔토필류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이, 루테인, 뭐, 제아잔틴, 뭐, 크립토잔틴, 요, 베타이오논이라고로 보이죠? 그렇죠? 자, 크립토잔틴을 한번, 이거는 기억,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베타이오논, 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비타민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크립토잔틴 자, 기억하시고 나머지 뭐 아스타잔틴 이거 게 새우 연어 가재 가열해 버리니까 붉은 색깔이 나오죠. 그게 자, 이겁니다. 아스타잔틴. 그다음에 고추 빨간색의 매캡산틴뭐 등등 이와 같은 잔토필유 그다음에 안토잔틴유아 이건 색깔 이거 너무 많아 그다음 안토시아닌유 구조 그다음에 탄닌 마이오글로빈 자 마이오글로빈이 자 이겁니다 자. 철 2가 상태입니다. 자, 2가 상태에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옥시마이오그로빈 만들면 색깔 이렇게 선홍색을 띕니다. 선홍색을 띠다가 이제 만약에 열을 가해서 가열을 하면은 가열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이 3가 상태로 산화가 되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색깔이 갈색으로 갑니다. 이게 메트마이오글로빈 형태입니다. 갈색으로 가요. 그래서 그다음 이거를 고기 색깔을 더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빨강색 만들기 위해서 고기에 니트로소 아미 니트로소 그러니까 아질산을 넣어버리면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색깔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깔 보기는 좋지만은. 니트로소 아민 바람 거의 물질로 굳어져가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색깔 부분은 됐습니다 색깔 부분 됐고 그 다음 냄새 부분을 냄새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문제 몇 문제 더 푸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 차라리, 자, 이 부분을 한번더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식무, 우리가 냄새 성분입니다. 자, 냄새 성분이, 좋은 냄새 성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에스터, 에스테르캔디 에스터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COO, 무엇,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의 향기가, 향긋한 파인애플 향이 나죠. 그 향이, 에칠, 아세테이터, 이물질입니다. 에칠, CH3CH2O, 여기까지가, 에칠, CH3CO, OH 아세트산 초산과 에탄올이 에스터 화물이 만들어졌는 에칠아세테이트 입니 파인애플 향긋한 향입니다 사과복숭아의 아밀포메이터 폼산 그 다음 여기에 아밀 CH3222OH 알코올 아밀포메이트, 사과복숭아, 그 다음 사과베의 아이소아밀아세테이터 뒤쪽에 보시면 요 에스터형 향이, 향이 아주 어, 냄새 맡기 좋습니다. 사과향, 메칠부칠레이터, 그 다음 송이버섯향이 있죠. 그 송이버섯향이 이물질입니다. 메칠시나메이트입니다. 시나메이트. 송이버섯 향. 자, 이와 같이 청주의 메칠 발레 발러레이트. 그다음 뭐샐러리의 세다놀라이더. 이런 물질 전부 에스터 에스터 형태입니다.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알코올류도 이와 같이 알코올류도 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알데하이드 유도 있고, 그런데 알데하이드 류는 조금 이렇게 에, 톡 소는 강한 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저 이쪽에 계피에서 계피 향이 코를 확 소는 그 어떤 에, 향 성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게 시나믹 알데하이드입니다. 자, 이런 형태. 그다음 벤자알데하이드도 있고요, 어, 양파의 프로파놀 그다음 뭐 감자 펜타놀, 자, 이런 알코올류도 향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정유류, 그냥 정유 그러면 뭐 뭐랄까 이게 어, 향기 향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몬 오렌지 시트랄 끝에 알 끝나죠? 알데하이드입니다. 여기 C H O 알데하이드 보이죠? 그다음 그 끝에 끝나는 게 제라니올, 올, 올 알코올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렌지 녹차, 그다음에 리모넨, 리모넨, 바카에 탁소는 향이 나오죠. 그게 멘톨입니다. 멘톨, 멘톨, 뭐 레몬 당근의 파이넨, 알파 파이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향들이 냄새를 나타내는 냄새 성분에 특히 식물성 황화물이 있습니다.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자, 대표적인 게 무, 겨자, 꽃, 추냉이, 브로콜리, 뭐, 콜리플라워 이런 쪽에 나오는 자, 여기에 S, 황을 포함하고 있죠. R NCS, 이걸, Iso-Teocyanate, 뭐, a r i 혹은 알킬 Iso-Teocyanate. 코를 탁 솟니다. 그 다음, Teocyanate, SCN, 여기 미스프린트, 이거, 이거 뒤쪽에 지워야 된다. 그죠? 이거는 NCS, 이거는 SCN이고, 항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결합이 이렇게 다르다. 그다음에 황화 알킬 설퍼 양쪽에 결합되어 있는 황화 알킬 마늘 파 양파 부추 그다음 무에 CH3SH 이걸 머캅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메틸 머캅탄. CH3OH면은 메탄올인데 요거는 SH 그래서, 싸이올, 티, 티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메칠 먹캅탄그 다음, 단무지에는, 요와 같이, 다이메칠 먹캅탄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프로필 먹캅탄 메탄, 에탄, 프로판, SH. 그래서, 프로필 먹캅탄 양파. 그 다음, 마늘에, 마늘에, SRL 시스테인슬폭사이드라고 했는 황화물 그 다음에 포포릴머캅탄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황을 포함하고 있다. 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겨자과 채소 팥과 채소 이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 이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자, 부패한 냄새 대표적인 게 자, 여기에 메틸기 3개 n o 이렇게 되면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이것이 환원 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환원돼서 사라지고 나면 트라이메칠라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해수어의 비린내의 주성분입니다. 바다 비린내, 바닷물 고기가 신선하지 못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린내. 트라이메칠라민. 자, 그 다음, 뭐 요소가 연골 어류에는 음. 자, 요소가 암모니아로, 나오, 암모니아로 분해돼 나오는 그 암모니아 냄새. 뭐 대표적인 게 홍어. 전라도 사람들 즐겨 많이 드시는 홍어. 이겁니다. 그 다음, 민물고기에는 주로 비린내 주성분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히페리딘이라고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아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됐구나 제가,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 했는 유튜브가 있을거예요자그 설명했는 부분을 가지고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향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교재에 교재의 6장 식품의 색과 향미에서 몇 가지만 좀더 보고 넘어가자. 자, 어디를 보냐? 19번 색깔. 19번 새우 게 도미류를 삶을 때 나타나는 자, 붉은 색소는 무엇입니까? 아스타신입니다. 아스타신입니다. 아스타신. 그다음 20번. 안토시아닌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른 거다 이렇게 틀렸고요. 어, OH 알코올기가 많아질수록 청색이 터진다. 이게 답인데요. 자, 이게 안토시아닌 색소가, 자, 산성일 때는요, 자, 여기에 pH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설명을 좀 할게요. 산성에서는 적색입니다. 산 빨갱이입니다. 중성에는 자색으로 갔다가 알카리성에 청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색에서 자색으로 갔다가 알카리성에서는 청색으로 짙어집니다. 안토시아닌 특성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한참 좀 건너뛰어서 29번 맛을 한번 봅시다. 29번 맛 자, 오징어를 먹은 다음 밀감을 먹었더니 쓴맛이 느껴졌다. 자, 이거는 맛의 어떤 현상이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맛을 느낀 후에 그 다음 맛을 봤는데 그 맛이 완전히 정상적인 맛이 아닌 다른 맛으로 느, 느껴져요. 자, 이걸 우리가 맛이 바뀌었다, 변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맛이 바뀌었다, 변조됐다. 그 다음 30분이 미맹이라고 하는 테이스트 브라인드니스라고 그러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요. 실험하는데 뭘 쓰냐 하면은 페닐사이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PTC라는 시약을 씁니다. 자이 시약이 원래 쓴맛이 나요. 근데 쓴맛이 나는데 이 쓴맛을 모르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미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뭐, 생맹, 색을 구분 못 하는 사람 같이, 그러면은, PTC의 쓴맛만 못 느끼지, 나머지 맛은 못 느끼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족에 따라서 조금, 이 맛을 느끼는 종족이, 예민하게 느끼는 종족과 느끼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되게 백인 쪽에서 이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 다음, 황인종에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지. 뭐, 쓴맛을 느끼야 되는데, 쓴맛을 못 느끼고, 맛이 아무렇,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맛을 옳게 느끼지 못하는 인종별로 조금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맛을, 쓴맛을,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백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황인종이고,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흑인종입니다. 뭘 뜻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백인들 뭐 대충 음식해도 크게 맛못 느낀다 그 말입니까? 그그 그 말이 될 맞, 맞을지 틀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실험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어찌 됐든지 PTC에 대해 가지고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31번 또한번 봅시다. 자,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맛성분은 이 얘기는 높은 온도에서는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둔감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게 짠맛입니다. 짠맛이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단맛은 더 달게 느껴져요. 단맛은 더 달게 느껴지고 짠맛하고 쓴맛은 덜 느껴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식염 섭취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짠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짠맛을 혹은 쓴맛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2번 양파를 가열조리하면 매운맛과 자극성이 없어지고요 이제 나중에 단맛이 납니다 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말입니다 단맛이 난다는 얘기는 아리시니 프로필머캅탄 그리고 프로필 CH3, CH2, CH2, SH 프로필머캅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싸이올기 가졌는 싸이올, 알코올 아니고 싸이올 단맛을 냅니다. 그래서 아리신이 프로필 먹카판으로 되기 때문에 양파나 파나 그냥 먹으면 매워서 못 먹는데 나중에 익혀서 먹으면 단맛이 나서 달달합니다. 양파 구워드셔보세요. 팥 구워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그얘기 그 다음 37번이 아3 3번또 보고 가자 자 15% 설탕에게 0.15% 소금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맛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자 맛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단맛이 훨씬 증가합니다. 소금을 소량 넣어두면은요. 설탕 단맛이 훨씬 증가합니다 자, 이걸 이제 대비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주된 맛성분이 주된 맛성분에 다른 맛을 조금 첨가를 하니까 주된 맛성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자, 수박 그렇게 달지 않다 그러면 설탕 집어넣는 것보다 소금 소량 뿌려서 드셔보세요. 맛이 짠맛이 날 정도 아니고 단맛이 증가되는지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현상으로 증가됩니다. 그 다음 37번이요. 조개류에 들어있는 조개류에 들어있는 독특한 국물을 낸다. 독특한 국물 맛을 내는 유기산은 뭡니까? 답은 석신산입니다. 석신이 계시도. 다른 말로 호박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자 영어로 락티 계시도. 젖산 혹은 유산, 우리 유산균 발효, 유산 발효 시키는 젖산이고요. 아세틱애시드 초산, 그다음 사이트릭애시드 구연산, 말릭애시드 말산, 다른 말로 사과산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석신이 애시드 석신산, 다른 말로 호박산. 자, 이 이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주나 조개 뭐 여기에 호박산이 에 나타내는 국물 맛의 주성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40번, 40번 이것도 마찬가지 다 거기에 관여되는 거고요. 46번 보시면은 뭐 매운맛 성분. 뭐 고추냉이 5번에 아릴 아이소티오세아네이터 답이고요. 그 다음에 47번이 핵산계 감칠맛 성분으로 오은 것은? 겠습니다 핵산계 조미료 성분으로 오은 것은? 자 47번 한번 봅시다. 핵산계 조미료 핵산계 조미료, 핵산계 감칠맛 성분으로 오른 것은 에, 답은 5'IMP입니다.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터 약자입니다. 자, MSG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소다. 그 다음에 글라이신, 뭐, 타우린 베타인 자 이렇게 되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핵산계 물질이 감칠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퓨린염기를 가져야 합니다. 퓨린염기 그래서 5'GMP가 표고버섯 5 i m p 의육육 파이브 프라임 XMP 고사리. 자, 이게 대표적인 핵상계 감칠맛 성분이다. 감칠맛 성분이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저 뒤쪽으로 넘어갔어. 자, 넘어갔어. 62번부터 몇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62번에 겨자과 채소의 냄새 성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겨자과라고 그러는 게 겨자 혹은 배추, 양배추, 순무, 무, 브로콜리 이게 겨자과 식물입니다 겨자과 식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답은요 아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겁니다. 아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특히 여기 보시면 흑교자의 매운맛은 어, 자, 시니그린이 들어있어 따뜻한 물로 반죽하면은 이제 미로시나제에서 아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만들어진다. 이 아릴아이소티오세아네이트가 겨자의 매운맛을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조, 63번 해조류 냄새의 주성분은 뭐냐 자 해조류 주성분은 해조류 냄새의 주성분 자, 이겁니다 다이메칠 설파이더 다이메칠설파이더 그 다음 쉰밥에 나, 나는 냄새는 주 성분이 뭐냐 부치르산입니다 그러니까 버터 냄새가 쉰밥에 버터 냄새가 확 나죠 그게 쉰냄새 부치르산입니다 그 다음 64번이 담수어 비린내 성분 나왔네 아까 해수어의 비린내 성분은 T-트라이메틸아민 (TMAO)가 Tm 환원돼서 TMA로 만들어졌을 때 1번은 해산물의 비린내 성분입니다. 그다음 담수어 비린내 성분은 뭐냐? 자. 찾아보시면은 64번의 담수어 비린내 성분은 자 피페리딘 그다음에 델타 아미노 발레르 알데하이드 자 이겁니다 조금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자 피페리 담수어 비린내 피페리딘 뭐 델타 아미노 발레르 알데하이드나 혹은 델타 아미노 발레르산 이 발레르산 냄새가 상당히 좀 고약합니다. 혹시 어떤 냄새인지 여러분들이 이해 좀 되세요? 발레르산, 발레르산, 발레르알데하이더 냄새 고약하여.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어, 홍어, 가오리에서 냄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소로 이 상어 홍어 가오리가 배출하는데 그 요소가 세균에 분해대가 암모니아 냄새다 이 말입니다 암모니아 냄새 코를 확 쏘죠 65번이 트라이메칠아민 옥사이드에 대해서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세균의 환원작용에 있어 트라이메칠아민이 만들어져서 비린내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자, 65번 끝으로 6장까지 약속했는 거 마무리했습니다.